같이 풀바디 전신운동 같이 해볼 거예요. 제자리에서 걸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호흡하시면서 첫 번째 동작 스쿼트 같이 해보실게요. 50초 동안 준비. 시작, 그대로 후 그대로, 흐, 앤, 쭉, 흐, 앤, 쓰리, 흐, 앤, 포 흐, 앤. 쭉 길게 엠두 엉덩이 너무 앞으로 밀지 마시고 키 커지게 일어나세요 엠 안고 일어나고 엠 나, 엔 계속 엠 나, 엔, 두 나, 엔, 두 발바닥 똑같이 눌러주세요 양다리 20초만 더 두, 나, 엔, 두, 나 엔, 두, 10초 남았어요. 조금만 더. 엔, 나, 엔, 쭉. 하나, 엔, 두, 하나, 엔, 두. 마지막. 그렇죠. 잠깐 쉬실 거예요. 호흡하시면서. 그 다음은 런지 하실 거예요. 자, 그 상태로 제자리 준비. 30초씩 두 번. 엔, 그렇죠. 엔, 뚜, 엔, 뚜, 엔. 앞으로 한번 가고, 엔, 뒤로 한 번, 뚜, 엔, 나, 엔, 뚜, 엔, 나, 엔, 뚜, 엔, 나, 엔, 뚜, 엔. 폭이 너무 크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 엔, 뚜, 엔, 하나, 엔. 5초만 더, 엔, 나, 엔, 뚜, 라스트, 앤 좋아요 반대다리 준비 자 시작 앞앤두앤백앤두앤나앤두앤나앤 가운데 딱서 주시고 하나 앤 중심 잡고 하나 앤두앤나앤두앤 하나 앤두 10초 더 하나 앤 둘, 엠, 밸런스 잡으세요. 둘, 엠, 하나, 엠, 라스트, 하나, 엠, 좋으세요. 잠깐 쉬시고, 계속 숨 쉬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 와이드 스쿼트, 다리를 넓게 벌리시고요, 오픈하셔서 그대로, 무릎이 두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향해서, 밴드, 엠, 키 커지세요. 하나, 엠, 둘엠이 동작 많이 하셨잖아요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몸은 납작하게 하나 엠둘 하나 엠 밴드 내려가실 때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가지 않도록 양다리 똑같이 눌러서 일어나세요 엠 발바닥 똑같이 지지하시고 하나 엠 어깨 기 멀리 하시고 하나 엠키 커지세요 엠 20초 둘엠나 앤, 호흡, 후, 앤, 하나, 무릎 더 길어지게, 앤, 나, 앤, 10초 더, 앤, 나, 앤, 쭉, 앤, 나, 엉덩이 최대한 가볍게, 하나, 앤, 둘, 라스트, 하나, 앤, 좋으세요. 잠깐 숨 쉬면서 쉬시고요. 그 다음은 와이드 스쿼트랑 방향 전환해서 런지, 이어서 스쿼트, 런지, 스쿼트. 연결하실 거예요 몸이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세요. 준비, 넓게 준비하시고요. a n band, and, lunge, a n wide, a n 잠깐 stop, a n 반대다리 할거예요 그렇죠, a n M na, n d 쭉, a n band, lunge, a n 가운데, a n 일어나고, a n band, 런지 센터 눌러주면서 일어나고 M 밴드 앤 런지 앤 밴드 앤 조금 더앤나 M 두앤나 밀어서 일어나세요 앤나 M 두앤 하나 앤쭉앤 마지막이에요 두 M 나앤 스타 그대로 홀드 홀드 허벅지 한쪽 힘 주시고요 발바닥 똑같이 눌러서 기다리세요 앤 좋으세요. 잠깐 쉬시고요. 다리 털고 자 이번엔 크로스루 런지 킥 이것도 많이 보셨죠? 자 그대로 호 고르시면서 그대로 크로스 다리로 준비 30초씩 할게요. 한 다리씩 앤둘킥앤 크로스 밴드 킥앤둘 차분하게 하나 앤, 그렇죠. 하나, 엔 밴드하고 일어날 때 서있는 다리 중심 잘 잡으세요. 휘청거리지 않게, 둘. 많이 높게 차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몸을 잡아주세요. 10초만 더, 하나. 차분하게, 둘. 뛰지 않게, 하나. 엔. 둘. 하나, 엔. 둘. 라스트, 하나. 엔. 좋아요. 자, 반대 다리. 열심히 차는 것도 좋지만 그대로 스탠딩 다리 유지 엠 둘, 킥 앤, 괜찮아요 앤, 나, 앤, 크로스 앤, 나, M 둘서 있는 다리 꽉 잡아요 둘, M 꽉 M 둘, 앤, 서 있는 다리 M 둘, 하나 M 둘, 하나, 앤 10초 더, 앤, 나 주저앉지 말고, M 나 엠, 둘, 어깨 내리고, 마지막 엠, 나, 엠, 좋아요. 숨 고르시면서 쉴게요. 자, 이제는 속 시원하게 빵빵 차 보실게요. 바드망 이라고 앞으로 킥, 옆으로 킥, 뒤로 킥. 자, 한 다리씩, 여덟 개씩, 프론트 먼저 하실 거예요. 준비, 뒤로 다리 뺐다가 bounce bounce kick and bounce bounce kick and na and 쭉 and na and 그렇죠 and na and five and na and six and na and seven and last eight 반대 다리 대로 bounce and kick and do 앤쭉앤 쓰리 앤뻥앤포앤킥앤 파이프 앤킥앤두앤쭉앤나앤 세븐 앤 라스트 에잇 그렇죠 자 서있는 다리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더 신경 쓰실 거예요 사이드 뒤로 사이드 크로스로 다리 뺐다가 자 옆으로 킥할거예요 킥. 할 거예요. 킥. 앤, bounce N kick m 그렇죠 N three N t 많이 안쳐셔도 괜찮아요 N f i v 그렇죠 six N two 라 s e 어깨 내리고 N 좋으세요 반대 다리 크로스를 해서 그대로 앤, 킥, i 좋아요 two 서인 다리 무릎 어정쩡거리지 않게 2, and 4, a n 서인다리 무릎 킥찰때 펴주세요. 그렇죠. a n t 6, and 2개 더 7, last, and 8, and 그렇죠. 좋아요. 자, 백으로 킥찰 건데요. 차는 다리를 먼저 앞으로 뺐다가 그대로, 네. n d 그대로 뒤로 and, 뻥, a n bounce, M 뻥 M 둘 M 쓰리 둘 허리로 찾지 말고 배를 최대한 세워주세요. Five 둘 배꼽 세우고 Six M 둘 시선 앞에 멀리 2 M e i g 좋아요 반대 다리 자 허리 배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M 둘 Two M 둘 Three 둘 f 앤 두, 배 힘주고, five, 엔, 배 속, 6, i x 7 두, seven, 엔, 두, e i g h 좋세요 자, 그대로 숨 쉬면서. 자, 이번에는 베어 크롤 하실 거예요. 그대로 쿼드라 패드 자세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대로 발가락을 세우신 상태, 무릎을 살짝 업.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팔다리 크로스, 크로스 앞으로 네번 걸어가시고 천천히 뒤로 네 번, 네 번, 네번 다시 앞으로 엔 M, 나, 엔 M, 둘, 엔나 M, 같은 발 같은 다리 아니에요. 반대 발 바, 반대 다리가 움직이시는 거, 둘, 엔 나, 엔 둘, 엔 나, 엔라스엔 나, 엔 둘, 엔 나. 앤 좋으세요. 그대로 애기 자세 잠깐 쉬세요. 후. 그대로 스르르르 일어나시고 매트 잠깐 가지고 오셔가지고 리버스 쿼드라 패드로 하셔서 엉덩이 힙터치 하시는 운동 같이 해보실 거예요. 자 엉덩이 대시고 다리를 앞에 밴드 무릎 구부린 상태로 내려놓으시고 두 손은 엉덩이 힙에서 10cm, 15cm 정도 떨어지게 위치해 주시고요. 자 그대로 숨 내쉬면서 50초 동안 업앤 다운 앤쭉앤 시선 멀리 앞서 서 멀리 보세요. 쭉앤둘앤쭉앤 터치 앤업앤둘 앤두업앤두 엉덩이를 쭉두앤 발바닥 꼭 눌러 주세요. 앤후앤두앤쭉두앤쭉두앤쭉두앤쭉 10초만 더 할게요. 앤나두앤 쭉, 둘, 엠 쭉, 라스트 한 번만 더, 쭉, 좋으세요. 그대로 누워서 조금만 휴식하실게요. 한숨 크게 쉬면서 자, 다음 동작은 복근. 누우셨으니까 복근 한번 하실게요. 그대로 시저 동작 하실 건데요. 두 손을 머리 뒤를 받쳐서 상체를 살짝 스몰 컬업을 하신 상태로 두 다리를 교차를 하시는 동작이세요 그대로 두손 머리 뒤 다리 들어주실 거고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실 거예요 상체 업 다리 들어서 위로 쭉 펴서 시저 30초 동안 흐앤흐앤흐앤 흐엠흐엔 아무리 다리가 힘들어서 무거워도 바닥으로 꺼지지 않게 흐 사선 멀리 뻗어낸다 생각하세요. 엠둘엠흐 아랫배 튀어나오지 않게 흐엠흐엔흐엔 10초만 더흐엠흐엔흐엠흐엔흐엔흐엔흐엔 그렇죠. 그대로 무릎 꿇어안고 잠깐 쉬셔도 돼요. 자 누운 상태니까 우리 다리 쭉 위로 들어서 오픈, 클로즈, 오픈 앤 클로즈 하실 거예요. 오픈이 되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다리 밑으로 던지지만 마세요. 자 엉덩이 밑에 손 살짝 두시고요. 다리 크로스, 50초 동안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오픈 크로스 앤, 오픈, 크로스 앤, 오픈 터치, 터치, 오픈, 크로스, 크로스, 오픈, 아랫배 싹 잡으세요. 앤, 허리 뜨지 않게, 크로스, 크로스, 오픈, 크로스, 크로스, 오픈, 앤, 오픈, 터치, 터치, 오픈, 안쪽 근육, 오픈, 앤, 오픈, 터치, 터치, 오픈, 20초만 더요. 앤, 호흡하시면서, 둘, 앤, 침착하게, 둘, 앤, 오픈, 크로스, 크로스, 오픈, 크로스 크로스 10초 남았어요. 뜰 M, 오픈 뜰 M, 오픈 뜰 M, 오픈 뜰 M, 오픈 라스트 옳지 좋으세요. 자 다리 쭉 펴시고 스트레치 한숨 후. 자 이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하실 건데요. 무릎 구부리셔서 그대로 가슴으로 스트레치 이런 동작 하실 때 골반이 너무 돌아오지 않게 꼬리뼈 뒤에 골반을 판판하게 내려주시고 뻗어 있는 다리도 쉬지 않아요 발등 멀리 자 위에 다리 스트레치 가능한 만큼만 하실게요 스트레치 하실 때꼭 호흡 유지해주세요 반대 다리 엠 밴드로 흐 뻗은 다리도 길게, 골반도 반판하게 유지해보세요. 위에 다리 잡아서 스트레치 가능하신 만큼만 후. 계속 호흡해 주실 거예요. 그대로 옆으로 돌아 앉아 주실 거예요. 사이드로 다리 스트레치 가능하신 각도만큼만 둘 호흡이랑 같이 옆구리로 M 반대 후 어깨 키 가까워지지 않아요 계속 멀리 네자 그대로 앞으로도 그대로 가슴이 닿지 않으셔도요 앞에 뭐 베개나 쿠션 같은 거 있으시면은 거기에 기대셔도 괜찮으세요 팔꿈치로 대시고 상체를 반만 누우셔도 괜찮아요 그대로 앞바다리 하시고 호흡 정리 그대로 서클두앤주 코끝으로 도넛 그리듯이 반대 앤주 어깨 따라가지 않도록 앤두 그렇죠. 앞에 정면 멀리 보시고 한숨 잘 하셨어요.